우리에겐 지금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그는 좋은 우비였습니다. <웃음> 모두 잠수 준비. 죽고 자면 살 것이고, 알고 자면 죽을 것이다. 아, 마우스가 높지 아서안 보여, 진짜. 어우, 궁펐네, 이거. 형의 말하기. 우리 모드가 하나가 되면은 살수 있다고 죽어, 죽어 살수 있다고 들었다. <웃음> 아 기다려. <잠깐만>. 헤이. 아 <웃음> 아. 아또 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갈게요. 맨 밑으로 가면 아, 가요. 오케이. 정군. 어디로 가야 하나 이거? 정군 출정하라. 아, 어, 잠깐, 그만, 그만, 아,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분위기 아, 그만 깨. 정군 주의정하라. 우리에게 하객진을 펼쳐라. 저기, 어, 저기 일본저 일본군이 온다. 우리에게 지금 압도적인 우리에게 지금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야우! 아! 뭐야! <웃음> 우리에게 지금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모두 돌격!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 왁키샤카 댐벼라! 왁키샤카! 레이노 왁키샤카! 죽여버리겠어! 저선을 <웃음> 다고에 때려서 이겼다 미친 이것이 바로 한산도 대척의 시기차다! 자도 들어갔어요! 왁키샤카 댐벼라! 우리에게 지금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자! 빨리 거북선, 거북선 다 거북선, 적군이 들어, 들어가자. 이 들어가자. 조건배들다가자배건이 들어가자. 조건이 들어가자. 조건이 들어가자. 조건이 들어가자. 조건이 들어가자. 조이들이 들어가자. 이들어이들어이들이 정군, 야... 출정! 우리에겐 지금 압도적인 승리가 필요하다. 정마 저거 눌러서 축이화 시켜줘 봤다에빠트려였나 에이 <레이씨> 쌤아. 허리춤에 칼을, 칼을 어떻게 꽂으신 ]다. 거죠? 그냥 꽂았어요. 충파를 <레이씨> 일으켜라가! <레이씨> 도리야 왁사카 <레이씨> <레이씨> 죽어라 이놈! 네이노, 와사카 죽어리겠다! 너애 이순신의 못이긴다연 아! 아! 어, 뭐야, 뭐, 뭐, 뭐, 뭐, 내 걸려, 내. 어, 어제 는데 으아, 안 돼. 거북선이 전멸했어전 저스... 저... 정군, 출정하라. 아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멈춰야 도기야. 멈춰야 죽두다두자워두 이소 수 장군님의 뒤를 향하여 하나, 아! 아내를 있다, 바보 와키 샷카죽어라 아 무적이라고? 야 거국사 빨리 와! 배포 싸버려배싸버려줘야돼 야... 거한 수녀 수고다 감히... 무리하루다! 야 뭐야 고만안 쏘져 아! 원한다면 날쓰데 러... 진짜 망겜 씨날 쓰러트려라! 어 이순신을 못이다 이손신 버프! 이손신 버프! 야 빨리 올라타! 올라타 올라타! 저 사는데? 정군 출정하라 안 돌격! 안되지 안되지 안 되지. 출발 출발! 네, 네, 오늘 소개할게요 오케이 출발 아... 정군 정군 탔어! 정군 출정하라 저.. 또 왔어? 저, 배를 따라가라, 거북선이여아이 아주 좋아. 죽고 자면 살 것이고, 살고 자면 죽을 것이다! 평법에 이르기를. 아, 진짜 망겜, 씨. 망겜. 야, 이거 썸네일 각이다, 이거. 오케이. 죽고 자면 살 것이고, 살고 자면 죽을 것이니. 응, 안해 응, 안, 아, 뭐, 이기 보자. 이불 뭐 보자! 무적이라며. 야, 무적이라며. 쫙, 찍어봐. 야, 배치겠다. 배치겠다. 알고 자면 죽을 것이고. 구자는 살 것이니. 네, 아기을 준비하라. 네.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맵잘 만들었구만.